안녕 여기 지금 밤이고요 저는 친구네 집에 음식을 얻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유튜브 한다고 얘기했더니 동영상 찍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아 모르겠다 가고 있어요 지금 눈이 조금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가서 친구네 집문을 두드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 뭐해? 떡볶이도 <웃음> <웃음> 고추장 <웃음> 왜 웃어 바보야 떡볶이도, <웃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페퍼, 김치, 그리고 셰프님 <웃음> 이뭐야 고추장 어, 두 스푼 넣으면 되겠지. 갑자기 내가 요리하고 있어. 아, 뜨거워. 이상하군. 뭐야? 바이브레스. 근데 지금 카메라에 보여주는 어. 거야? 너무 귀엽지? 보이지? 보이긴 하니? 보고 넣는 거야? 잘라있 괜찮아. 뭐가? 왜? 어차피 괜찮을 <좀> 거야. <웃음> 너무 쪼끔 먹어서 무슨 맛데 <웃음> 좋습니다 나... 응. 그래. 피곤해. 피곤해 피곤하면 영어만 쓰자 왜 <웃음> 계속 <웃음> <웃음> 너 영어 쓰는 한국어 쓸게 서로 편한 거 쓰자니까? <웃음> 그러면 내가 한국만 쓰고 난 영어만 써왜 <웃음> <웃음> 그래 니까? <진짜>. 연습해야 되잖아 또 <웃음> 받지마 <웃음> <웃음> 그래서 솔직히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정말 영어말로 인사할 까 되게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응 <웃음> 근데 안 나와, 너랑 있으면 영어공학. 보러 야야영어공영어공리포터공다영까영화하나가어공학 영어공학. 영 시간 학 영어공학. 영어공학. 영어공학. 영어공학. 영어공학. 영어공어 되게, 되게 싫어했어공리포터 음. 왠지 남들 다 보는 거공학 영어공학. 영어공학. 어진단말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봤으면은 음. 하나하나 다 이해 안 됐을 건데 크고 나서 보니까 좀이해되더라 그 말포이 좀 싫어했거든 나 음. 근데 말포이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늙었 났고 나이 많잖아 나 근가 나온 나이 많아 아유 어려 우리 어린 거는 그래 놀아야겠다 아예 없어 놀음음물다 마시고. 하시냐고. 이거 내가 따름? 어 이거잖아.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따로? 조금 더 물. <웃음> 아, 그래. <그러면. 웃음> 원래 밥 먹을 때물다마시아아 달린다. 자. 오메기. 하루어 프로젝트 하지 않 사람들 만나고 Ethics reward, re, Review Board Review There's a Ethics Review Board. <웃음> 몇명이 하는데? 아... 포함이면 3명 원래 다섯 명 있었는데 응? 자기가다안돼서 안, 안 <웃음> 어? 그럼 나갈 수도 있어? 응 음, 다른 신으로 정랑 바꿀 수가 있구나 한국은 못 바꿔 진짜? 도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내가 다 한단 말이야? 결국에 음. 끝나고 나서 말하해 인형 끊어 그냥 음. 여어서는 원래 풀 멤버같이 다 정하면 아상뺄수 있어 그럼 그사람 어디 가? 그냥 z e r 그렇지 근데 그럼 나중에 마주쳤을 때좀 그렇잖아 그럼 우리 안했잖아 그냥 쿨해서 cool 좋겠다 It's his fault 안한사람이왜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그니까 말안 되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 없어 영어말 배을다쓴 그, 거잖아 근데 배을사람는게 있어 그렇게 someone, someone who is 예? Yeah? 어나아니잖아 <웃음> 맞는데 이 남친이 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른 여자가 같이 있었어 <웃음> 왜 이거 왜 국모양이지? 프로그램 있었잖아, 귓무리인하트 근데 다 먹었어 원래 다시 다시 줘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 <웃음> 가지고 가 그냥 가지고 가 헤리포터 <웃음> 어, 보면서 먹어야지 아, 그래 그거 같다 생일파티 언제 오를 거야? 응 내가 몰랐던 12월 생일 난 <웃음> 응. 서프라이즈로 부탁해 아, <웃음> 야구 운댕 탁한 땐뭐 보고 앉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유라 <웃음> 말할까라 <웃음> 말하면 안돼 <웃음> 어? 볼틴이 없잖아 어? 한적 있어? 볼틴이 없는데 한번 저렇게 했다 삐끼러 부끄러졌어 피트? <웃음> 부끄러졌다고? 부끄러졌다. <웃음> 그끄어그 무슨 말이야? <목소를 yazalta> 그럼 넌 한국어만 쓰고 난 영어만 쓰다 알았어 그렇게 해. 빨리해 영어만. 봐봐 지금 수업 듣는 거 어때요? It's awful. Completely boring. n o t f u n Boring. that's it. I don't know. It's really hard. How do you do this? y o e I can't speak. I want to say something. Where are we going right now? I don't know. 지금 어디 어디 가요? We're gonna go to Starbucks. 뭐사데 Some coffee. 아니야. 커피 없으면 죽어가지고 아니 영어말 뭐야 영어말 써 번역 좀님 <웃음> 번역 좀 해주세요 <웃음>